2018년 11월 19일 감성카드 계절이 바뀌고 나도 바뀐다. 오늘의 조언 여러분은 한 해가 지나가기 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?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나요? 혹은 지나간 추억을 생각하시나요? 오늘 내 손을 잡아주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난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세요. 금일 감성카드 내 시간은 남들과 같은 시간을 가졌죠. 거리를 나와 의자에 앉아서 바라본다. 낙엽을 쓸고 있는 경비 아저씨 놀이터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 계절도 바뀌고 내 나이도 또 바뀐다 오늘 있었던 자리는 또 다른 자리로 변하고 나에게도 좋거나 싫다는 두 가지 이유와 변명 지나친 것들을 놓쳐버리고 기억이 잊혀가죠 작은 가르침이 필요하죠. 그건 바로 질문이죠. 질문이 없다면 대답도 없듯이 내 자신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루 하나씩 질문과 답변을 잊지 않을 거예요. 스스로 많은 공부를 했더라도 연습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. 평범했던 나에게도 큰 이야기로 완성되죠. 나에겐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